안녕하세요 기습입니다 오늘은 이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천연가습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쉽고 간단하게 천연가습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편백나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만 담가 주시면 끝이에요. 어,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편백나무를 부어줍니다. 세면대에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물을 틀어서요 0백나무 조각들이 적게 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조금 방치해 두시는데요한 30분 정도 어, 두시면 어, 충분히 물을 좀 머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두시고 물만 어, 충분히 적셔주시면 완성 네 이제 30분 동안 방치를 해놨고요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편백나무들을 건져내주시면 되세요 건져내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놔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희 침실인데요 편백나무 조각을 건져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그냥 접시에만 담아두셔도 충분히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천연 가습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 향을 맡아보시면 편백나무 향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음, 천연 가습기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즈보였습니다.